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전문 농사 사무실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현장 관리 번호가 없는 경우 4대보험 신고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현장 관리 번호가 없는 경우를 먼저 살펴보면 첫번째 건설업 면허가 없어서 원청으로부터 하도급 관리 번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두번째 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사업자인 경우도 면허가 없기 때문에 원청으로부터 하도급 관리번호를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번째 제하도급 공사인 경우 관리번호는 원청에서 하청까지만 관리번호를 부여해주기 때문에 제하도급 공사인 경우에는 관리번호를 부여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네번째 원청에서 관리번호를 내려주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는 원청이 잘 몰라서 또는 관리번호를 내려주면 고용산재보험료를 더 납부한다는 착각을 하는 경우에 내려주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번째 공사계약서 대신 계산서만 발행한 경우에도 현장관리번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는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원청이 아니라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해당 사업장 본사 관리 번호로 신고를 해 주셔야 되고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별도의 가입 절차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건강연금 보험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본사 관리 번호로 일용근로자 취득 신고 그리고 상실 신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장 관리 번호가 없는 경우 4대보험 신고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